버멀크 안녕하세요 어린이 <웃음> 여러분 아빠가 뭐 사줬어요 어린이라인데 <웃음> 아, 창피하가지 <진짜. 웃음> 뭐가 창피해 <웃음> 어린이 여러분이 이걸 보지 않잖아요 내알바요 네, <웃음> 주변에 어린이 있습니까 <웃음> 어 조카 있죠 아 조카 네. 네. 다행히 네. 외국에 있어서 괜찮아요 <웃음> <웃음> 해외배송해야지 아예 안돼 그런거 우리나라 지금 안돼 어쨌든 해외배송이 <웃음> 뭘 안돼 형은 안비에서 주문 뺀다라면서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나랑 가정은 상관이 없겠다 <웃음> 가정의 달에 받고 싶은 선물 건물이요 나는 <웃음> 아파트라고 대답하려고 준비했는데 <웃음> 네. <웃음> <웃음> <웃음> 집에 애가 있는 그런 유부분들이시라면 네. 가정의 달이 아, 지옥의 달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 네. 아래 위로 아아 어. 아, 그러네 어, 애도 있고 어, 어, 부모님도 있고.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지옥인 게 음. 어린이날 있죠? 네. 어버이날 있죠? 네. 애 생일도 5월이에요 <웃음> 아, 그리고 5월에 왜 이렇게 결혼을 해? <웃음> 맞네 저의 뭐 개인적인 소망이라고 하면 저도 언젠가 가정의 달에 뭔가를 받는 거음 그건 나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장담은 못해요 그 <웃음> 그런가? <웃음> 어, 요새 나 하는 꼬락선일 봐도. <웃음> <웃음> 형님이 생각할 때 어린이날 선물로 뭐 제일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 현금? 현금. <웃음> 야 현금이 최고야 그러고. <웃음>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음. 아이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어. 만약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음. 선물 뭐 받고 싶니? 음. 그러면은 디즈니 주식이나. <웃음> <웃음> 야, 그거 괜찮다. 미주가 힘드시면 카카오도 괜찮습니다. <웃음> 뭐 이렇게 대답하라고. 어 괜찮네요. 음, 어. 어쨌든 네. 뭐 주변에 이제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나 네. 혹은 주변에 이제 조카들 네. 그렇죠. 그렇죠 조카들 이 있어? 그렇지 음. 또 이제 조카 선물이 또 돼요. 그래요? 네. 그걸또 음. 건너뛰면 굉장히 서운해. <웃음> <웃음> 나 다행이야 <해외에> 있어서. <웃음> 네. 해외 에 있어서. 해외 구성 꼭 하시고요. <웃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또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을 위한 바로 그냥 아주 <웃음> 좋은 아이템이죠 <웃음> 키즈 헤드폰! 삼촌이 그렇죠. 음악 감상하는데! 삼촌 <웃음> 집에 막 유토피아 있고 막 이런데! 그치 그치 그치 어, 어. 우리 조카 그냥 아무거나 쓸수 없잖아 그쵸 <웃음> 그래서 한번 가보시라고 저희가 네. 키즈 헤드폰을 준비를 했고요 예. 저번에 저희가 그 키즈 헤드폰 컨텐츠를 한번 방송에 내보내고 아난 네. 진짜 반장난사아 내보냈는데 <웃음>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웃음> 부담이 돼 죽겠더라고. 아 부담돼 다 지금. <웃음> 어, 그래가지고 어, 부담돼서 이건 음. 후속편은 없다. 네. 네,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렇죠. 키즈 헤드폰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이건 또 들어봐야 된다. <웃음> <웃음> 이게 바로 키즈 헤드폰의 제왕 j b 비 그렇죠 j b l 입니다어 JB 비 거기다 무선이라고요 그렇죠 네. 거기다 무선이다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게 네. 최고다 음. 라고 지인분이 네. 협찬을 해 주셔서 <웃음> 어, 한번 리뷰 해보시라고 네, 박과장형 고마워요 <웃음> 아그 분이 또 유명한 네. 또 인디밴드 아 그렇기도 하고 네네. 기획사 사장님이시기도 하고 아 기획사 사장님이시고 네. 프로듀서 기도 하고 아 프로듀서 기도 네. 하고 약간 소개해 주시죠, 그래도 저희 협찬해 주셨는데 네, 예, 거기까지에요. 아, 거기까지? 네. <웃음> 뭐 하다못해 밴드 이름이라도 아 저랑 자주 술먹고요 아, 네. 네 예. 아. 피그 엔터테인먼트라고. 피그 엔터테인먼트? 네, 예. 소속 가수가 형일 것만 같은 그런 <웃음> 이름이네요. 네. 대문을 담당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어, 네. 콜라보라는 밴드입니다. 아, 콜라보라는? 음악 밴드.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 콜라보라는 팀꼭한 번씩 음악 찾아 들어보시고요. 네. 네. 저희는 이제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JBL 키즈 헤드폰이 저희 헤드폰 키즈 헤드폰의 제왕이다 네. 그래서 이거를 들어보지 않고서는 키즈 헤드폰을 얘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제품을 리뷰를 결정하고 나서 네. 경쟁사 제품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쵸. 어, 그랬는데 또 많은 분들이 아, 키즈 헤드폰에선 역시 이 제품이지라고 뽑았던 음. 네. 어, 그런 제품이 바로 필립스 필립스에아그 어. 어. 음향 가전의 명가 네. 아, 필립스에서. 네. 키즈 헤드폰이 또나왔더라고요 망했어요 그아 <웃음> <웃음> 근데 망했어 왜 망했지? 이해가 못 되겠어 아니, 이해를 키즈 헤드폰이 훨씬 잘 팔릴 것 같았는데 왜 망했지? 내가 봤을 때는 천조구 형들이 네. 마케팅은 잘못한거야 우리나라에 마케팅은? 어 왜? 우리나라 엄마들한테 이걸 마케팅 빡 했으면 많이 팔렸을거라고 아, 만카페 이런데 어응 어, 어. 맞아 그런 데 공략했어야지 그리고 아니면 음. 숲큐브 같은데 그럼 우리 숲튜브가 필립스의 마지막을 <웃음> 함께 했겠지 <웃음> 마지막 가시는 길을 <웃음> <웃음> 잘가요 <웃음> 네, 내 아빠 아니에요 이러서 그래서, <웃음> 그래서 어쨌든 필립스가 망해서 결국은 원탑이 된 JBL 키즈 헤드폰을 네.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리뷰할 건데? <웃음> 일단은 외관부터 한번 봐야 네. 돼요 아우. 눈이 부셔요, 핑키. 아, 그렇죠. 음. 색상은 두 가지로 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핑크와 블루. <웃음> 블루는 내가 본 적이 없어. 뭔 <웃음> <웃음> 찾아보지도 아, 않았어? 알아서 <웃음> 핑크와 블루 두 가지 네. 제품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사용하다 보면 중고 제품이어가지고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 있는데, 어, 이 스티커가 동봉이 돼 있는 스티커예요. 실제로? 어, 제품을 사면 헤드폰을 꾸며라. 오. 그래서 동봉이 음. 되어 있는 스티커예요. 섬세해. 기가 이러니까 오, JBL 오케 최고인 거야. 제왕 자리 못 자다니까. 재원 자리를 지키려면 아이 정도는 보여줘야지. 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네. 굉장히 만듦새나 이 디테일들이 좋아졌어요. 아, 저희가 저... 처음에 그 리뷰했던 액토나 아, 그런 거하고 비교할 바가 아닌데. 아, 그렇죠. 유니콘 네. 헤드폰 이런 거랑 음... 비교할 바도 안 되게 굉장히 만듦새가 좋아졌고 그다음에 음. 헤드밴드 봐. 어, 그렇죠. 어, 여기 헤드밴드 여기 보시면 네. 쿠션 있어요. 쿠션. 대단하시다. 짜잔. 여기 보시면 LR이 적혀 있어. 그때는 안 적혀 있었다고. <웃음> 그때는 안 적혀 있었거든. 왜냐면그 그니까 제품까지는 음. 아직 LR이 뭔지 모르는 아 대상으로 한 거고 만만하게 막 그렇지. 이 제품부터는 LR을 이제 어. 구별해라. 네. 어, 아직 우리나라 그 교육상황을 모르는 거지. 아. 애들이 네살 다섯 살이면 벌써 구몬하고 그렇죠 그렇죠. 갖고 알다 알고 있는데 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JBL, 그 시장의 심리를 잘 읽은 JBL에는 네. LR이 적혀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디테일, 이 세대 밴드를 이렇게 늘리면 놀랐어. 그렇죠, 어. 놀라운 음각 무늬. 음. 음표가 하나, 둘, 셋, 넷. 네. 근데 이게 그냥 8분 음표, 네. 8분 음표 맞죠? 네. 그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읽지? 음표 두 개짜리? 더블! <웃음> 그세 개는 따따블 어, 세 개는 어 3이, 따따블 3잇단 아니야 따따블 그럼 네 개는 따따블 따따 따따블 <웃음> <웃음> 아 저렴하다 <웃음> 우리 평생 <웃음> 음악회 <웃음> 왔는데 <웃음> 아 음표 <은표> 이름을 <웃음> 기억을 <웃음> 못하냐 다음 <웃음> 짜잔 이것도 원래 들어 있는 거야 아 그럼요 음. 파우치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행할 때 이렇게 살짝 접어서 음. 줄여서 어, 좋네. 이렇게 넣어서. 짜잔! 자, 요렇게 소재하시면 됩니다. 네. 뭐, 파우치가 그냥 일반 천이에요. 그래서 안에 뭐, 이렇게 헤드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는 되어 있지 않아요. 네. 아니 그 덜렁덜렁 들고다니다가 음. 깨먹고 하나 더 사야지 아 그렇지 <웃음> 어. 원래 유아용품은 그 맛입니다 <웃음> 내구성이 그렇게 좋으면 음, 음. 두번안 사거든 그냥 외관만 보고도 음, 음. 어, 깜짝 놀라긴 했어요 음. 어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네 괜찮은데 어. 그리고 그냥 싸구려 중국산 헤드폰들 그냥 네. 저희 성인이 쓰는 그런 헤드폰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 음. 네, 마감 퀄리티도 좋고 네. 어,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씌워줘도 <웃음> JBL 써있으니까 음. 그쵸 아, 음악 좀 아는 아이구나 <웃음> <웃음> 그러면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요 뭘 들어 이음 <웃음> 형, 어렸을 때 네. 형님이 이렇게 좋아하던 그런 음악들 뭐 있어요? 진짜 초딩, 유딩 뭐 이럴 때 추억에 잠겨? 어여허허허허허허허허허 초등학교 뭐 있었을까? 제가 초등학교 때 선풍적으로 유행했던 만화가 피광, 통키. 통키 어, 아, 어. 어. 불꽃슛 쏘고 어. 어. 너무 미스테리한 게 많아 <웃음> 그 만화는 정말 <웃음> 아니 SF물이야 그거는 <그건>. 빙태 <웃음> 어. <굉장히 웃음> 어. 미래지향적인 어, 어, 만화 말이야 어. 왜, 왜 죽고 그러지? <웃음> 통키 아버님이 <어머님이. 웃음> 이 아버님의 그음문의 죽음 아왜 죽어 그냥 어,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음, 노래들을 많이 들었었고 음. 형님은 또 형님 세대에서는 어떤 걸 많이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웃음> 나는 근데 음.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팝 음악이나 락 음악을 되게 좋아하셔서 어. 어. 초등학교 1학년 때 핑크 플로이드 머니 같은 거 듣고 헐 레드 제플린 같은 거 듣고 초등학교 때? 네와 그랬었어요 아버님이 형님을 퐁쳤구나 <웃음> 아.. 그랬을 수도 있어요 <웃음> 네, 이래서 주기 교육이 중요하죠. 예, 이래서 주기교육이 중요하죠 중요하죠 어, 저희 집 음.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아인데 네.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어, 다들 이제 뭐 많이 듣는 핑크퐁 뭐 이런 음음. 것들 들었었고 아기상어 어 어, 뚜루루뚜루 어, 어. 핑크퐁 시리즈들 많이 듣고 음음. 그러다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뭔가 이제 움직이고 스토리가 있는 거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고 나면 어. 콩순이를 콩순이만 틀어주면 그냥 집이 평화로워 콩순이 <웃음> 많이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크릿 주주로 갈아타더라고요 음, 저번에 봤던거? 어 그렇죠 음. 시크릿 주주 시크릿 시크릿 주주 <웃음> <웃음> 그래서 시크릿 주주는 제가 뮤지컬도 관람한적이 있고 아 진짜? 아 그럼요 티켓 구매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 나 얼리버드로 샀어 시크릿 주주를 <웃음> 나 메탈리카가 왔을때도 얼리버드로 안샀는데 <웃음> <웃음> 시크릿 주즈 뮤지컬은 내올리버드로 샀지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신비 아파트와 음. 그 다음에 레이디버그, 레이디버그. 네, 이쪽으로 음. 넘어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레퍼런스는 레이디버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봐요, 원래. <웃음> 제이비에 <웃음> 이제 블루투스니까요. 네, 블루투스 연결. 아 이거. 뭐? <웃음> 왜... 아 켜야지. 아. 아. <웃음> 아들해요. <웃음> 이게 머리에 씌워질까가 제일 고이라안 씌워지겠지. 씌워질 리가 없잖아요. 오 맞아 맞아. 오 간다 간다 하게 맞아. <웃음> 야 들어봐 들어봐. 나다 들어줄게! 좋아, 가는거야! 간다간다하게 맞아, 오오! 어, 가는거야! 와, 제, 역시 JBL! 아, 제 b l 천정욱 형님들이! 아 그럼요. 어. 아또 그쪽 나라 어. 그 아, 나라들의, 머리가 큰다? 어, 여러분들의 사이즈가 더큰걸 <웃음> 수도 있어. 아, 레이디버그가 타이달이 없어가지고 예? <웃음> 레이디버그 노래 중에 그뭐 넷플릭스나 그런 음. TV를 통해서 나오는 저희 한국판 레이디버그여서 네. 그 주제가를 그 성우분들이 음. 직접 불렀어요. 아. 그래서 이 성우분들이 진짜 어? 엄청 유명해요 진짜 음 톱스타의 톱스타 음 그래서 레이디버그의 여자 성우분 성함은 여민정 성우님 뭘 이렇게 다 알아? 이게 조금만 이런 애니메이션 쪽에 관심이 있어도 야너 자꾸 이거 씌워놓고 <웃음> 자꾸 얘기 많이 할래? <웃음> 빨리! 어, 그리고 남자 주인공 야! 남자 주인공이 진짜 톱스타란 말이에요. 누군 남도영 성우님이라고. 아이분 네. 유튜브도 하시는데 구독자도 되게 많고. 그, 남... 그 성우님한테 죄송한데 빨리 하라고. <웃음> 나 남도영 성우님은 실제로 네. 녹음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 요 알았다고 어. 빨리 하라고. <웃음>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네이버 팬입니다 <웃음> <웃음> 성훈님 사인 한 장만 해주시면 안될까요? 아, <웃음> 어. 알았다고 빨리 어. 플레이 해줘요 <웃음> 네. 어, 이제 나다 <웃음> 광고죠? <웃음> 당근 <웃음>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궁금하더라 <웃음> <웃음> 야, 너 이쪽으로 해도 들려 난 안돼 왜? 나 58호라서 <웃음> 야, 이제야 헤드폰 같지 않아? 멀쩡해! <웃음> 멀쩡한 헤드폰! <웃음> 볼륨이 좀 작은 멀쩡한 헤드폰! 오, 소리가 멀쩡한 헤드폰! 어, 어, 어, 어. 하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번에랑은 완전 다른데? <웃음> 어, 역시, 네. JBL이니까! 어, 여러분, 이제 드디어 헤드폰이 나왔어요! <웃음> 키즈 헤드폰! 오, 진짜 괜찮은데? 어. 이래서 키즈 헤드폰의 제왕이 JBL이라고 하는 거구나! <웃음> 여러분들, 저희 이거 유료건거 아니에요? <웃음> 이런 건거 아니에요. <웃음> 협찬을 <협차를> 받긴 했는데 <웃음> <지인으로도> 지인으로 지으로 받은 <웃음> 거예요. <웃음> 요 정도는 이제 헤드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네. 아니 음. 가끔 가다 삼촌이 그냥 쓰셔도 돼요. <웃음> 머리 작은 삼촌이. 어, 머리 작은. 어, 어, 어. 핑크 좋아하고 어, 아니 어. 뭐 이모 분이나 그래서 쓰셔도 돼요. 진짜 어, 어, 괜찮은데? 어, 어 나쁘지 않아요. 예. JBL 특유의 그음들은 없어요, 사실. 네, 32mm 다이나믹 드라이버 들어가 있더라고.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웃음> 이 정도 점 나와주는 거예요아 그런 거예요 그렇지 32mm 아, 드라이버니까 어, 어. 아, 볼륨 작아서 그런가? 그렇지. 근데 볼륨은 어, 어. 그 청력 법상 네. 걸려 있는 그 볼륨이라 그러던데요. 네, 85mm가 예, 어, 아이들한테 이제 음, 그 이상이 가면 음. 귀에 이제 청각적인 손상을 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되게 그 전까지는 되게 답답했잖아요. 소리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하이도 그렇죠. 안 나오고 어. 딱 이렇게 들으면 쫙 음. 뿌연 안개 낀 거에서 음. 오발이 달려오는 거 같은 느낌. 아 어, 그렇죠. 그게 아, 아이들은 귀가 예민하니까 음. 일부러 그렇게 튜닝한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음, 멀쩡한데? 어, 멀쩡한 핸드폰이 있었네요. <웃음> <웃음> 우리가 이걸 못 찾았었네. 어, 저번 저번 방송 보시고 액꾸준거 어, 사지 마시고요. 아 그렇네요. 예 이걸 사시는 게 나을 <웃음> 네. 것 같아요. 그건 또, 이제 또 나름대로 그 유니콘이라는 그 상징성. 뿔은 좋았어요. <웃음> 어, 뿔은 저도 좋았어요. 어, 상징성이라는 네.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아이들의 또 기호도 중요하니까. 음, 음. 그날 때 아이들이 얼마나 예민한데. 갑자기 아침에 파업을 해. 네, 난 왜? 유치원에 갈수 없다. 왜? 옷이 마음에 안 드니까. <웃음> 아 진짜? 또 갑자기 또 파업을 해. 네, 왜? 피곤하다. <웃음> 오늘 좀 피곤한 것 같다. 지금 어. 재수 씨 얘기하는 거 아니지? <웃음> 어그리 가끔 둘이 그래. <웃음> 어쨌든 저희가 어 오늘 진짜 멀쩡한 헤드폰을 발견해서 네. 어 기분이 좋네요. 레퍼런스 곡 하나 더 들어보시겠어요? 왜요? <웃음> 이번에는 어. 어린이 곡 말고 어. 진짜 레퍼런스 곡을 한번 들어보는 거지. 어. 그럴까? 어, 솔깃하세요? <웃음> <웃음> 그럴까? 아니 뭐를 들어야 되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하임이라는 팀의 The Steps 네. 네, 이곡 들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멀쩡한데? 아, 괜찮아. <웃음> 아니, 오중간한 번들이어폰보다 <번드> 나아. <웃음> 아, 괜찮아. 아, 진짜 괜찮네. 어. 그냥 볼륨만 조금 작을 뿐이에요. 키워서 들어보고 싶다. 안 올라가잖아. 근데 더 이상 어, 안 올라가지. 어. 페어링도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맞고. 연결성은 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조금 녹음실 내에서막 음. 돌아다니면서 끌었다 막 붙였다 이렇게 막 해봤는데, 네. 어, 연결성도 되게 괜찮아. 스무스해. 음. 음. 됐네요. 이번에 네. 어린아 선물은 JBL 키즈 헤드폰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삼촌이 음악 좀 듣는데 <웃음> <웃음> 어, 집에 막뭐잡수도 있고 어, 유토피아도 있고 아스트랭컨도 있고 어. 아 우리 조카 또 어, JBL 정도는 들어줘야 어, 유치원에서도 무시 안 당한다고. <웃음> 여러분들의 조카와 자녀분에게 음. 힙한 헤드폰을 하나 선물해 주시라고. 그리고 네. 뭐 살까 곧 고민을 덜어드렸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아 어, 가격대는 어떻게 하나요? 가격대가 아, 5만 원 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5만 원선 음, 나쁘지 네. 않아요, 가격.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웃음> 아니에요, 이거 유료 아니에요. 네, 네 유료는 아니고 네. 아 사실 JBL한테 연락했지. 형 연락해. 여섯 씩레고 하려고. <웃음> 답변을 안 줘. <웃음> 아 그분들은 어. 우리 방송 봤나 보다. <웃음> 어차피 어린이날 선물이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네. 네. 로켓배송 되죠? 몰라, 그런지 <웃음> 내 알파야 <웃음> <웃음> 형은 오늘 리뷰를 위해서 진짜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내 알파야잖아 형은 결론이 <웃음> 내가 원래 그랬잖아 <웃음> 오늘 만 <말> 그랬어? <웃음> 원래 <웃음> 아, 그랬잖아 아 원래 그랬구나 <웃음> 어. 아 원래 그런 <웃음> 어. 사람이었지 아 그렇구나 형은 어. 아, 역시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음. 네. 저희의 이런 한결같은 리뷰 오늘도 여러분들의 지름 생활에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빨리 해주세요 <웃음> <웃음> 힘들어요 요즘에 <웃음> 빨리 해주세요 <웃음> 아.